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이온 음료의 최강이라 불리는 포칼리스 웨트와토네타를 마셔볼건데요 이온 음료 조합을 얼마나 빨리 마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설명 없이 원샷 해보겠습니다 첫 Okay. <laughs> 이온 음료의 최강이라 그런지 완전 편안한 원샷이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, 원샷맨이었습니다. 차!